I'm e n y o n 블랙클레이 블랙클레이즈 어아광식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오자마자 <웃음> <저요>? <웃음> 필사적인 노력 <웃음> <웃음> 근데 다른 떡볶이에 비해 여기가 너무 달다고 까다로운 애들도 있고, 한번사진어 이거는 너 맛이 싫어요. 잠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아 어떻게 내가 한거 아니야? <웃음> 어, 제가... 내가 한거 아니라고.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한거 아닙니다. <웃음> 이번 주말엔 엽떡을 못 시켜 먹었었는데, 이걸로. 이번 주말에? 딸기도 <웃음> 너무 아파가지고. 원래 금요일날 시켜 먹으려고. 했었거든. 그장도까진아는데 저번 추석주 못 시켜먹었으니까 이번 때는 꼭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먹어야겠다 음. 음. 짜잔! 장현미가 사온 아이스티랑 철가루 방지 스티커 맞지? 예~~ <웃음> 그녀에서 너무 <웃음> 숨통 <순통> 모양 예쁘다. 이거? 아 내가 한네이 어제 수박 오기 전에 네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. 아, 그게 모양 잘해왔구나? <웃음> 잘... 안녕하세요. 인사인사 지금 제가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한번 나옵니다. 받으셨어요? 어제요. 오 <웃음> 얼마 주고 했어? 이오 얼마... 괜찮은데? 예쁘네요. 부럽네요. 저는. 맛哋唔好喺度我나 <놀럽> 네 <,arte. 놀럽> 어, <맵다. 놀럽> <놀럽> 오히려 스파이我哋喺度我哋喺 <읽어야> <놀럽> 알지? 유튜브 친구들 하이. 이거 아니야? 그냥 나름 나도 인싸야. 어, 하필 너무 세데우 이제 밥 먹고 카페 가기 전에 석촌 옷을 사진하고 있습니다. 안주판도 보여주면 안 돼? 응? 짜잔 아, 잘, 제일 많이 뺀 사람한테 아. 신세계 백화점 40만 원 40만 원? 와 쩐다 나 못할 것 같아 이분 너무 많있었어제 3차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<웃음> 맥주 한잔 마시고 지금 할 겁니다 자장합시다. 짠 네, 어, 탄소 너무 세가지고. 여기 약간 수수하게 예쁘게 나왔다. 아 그래? 내가 찍거 없는데? 어, 그래? 아 그래? 아까, 아까 이렇게 해주면 돼. 뭐? 아이, 수업으로? 어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터거나터 괜찮아? 아니. 어, 그렇 그렇지. 네도 찍어줄까? 나 입술 한번 바로. <웃음> 씨, 나더 입술 작은 거 아니가. 아, 나. 근데 왜 이렇게 눈을 뜨다만것 같지? 네 눈이 작은 거야. 찍어줄게. 조용히 이거 이름 뭐했지 미트 칠리. 클리어, 이거 뭐지? 할이거 뭐지? 할할 이거 <웃음> 죠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흘릴 것 같아 이렇게 먹어야돼? 왜이 먹어야 아 진짜 부산이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이 그녀서 부산이 가없지 않나? 그또 영도 그 특유의 한기였나 어, 맞아 맞아 이거 뭐라고? 그래? 그 팔라핀 아니야? 아 맞아 <웃음> 테스트 먹니다 <해봅니다. 웃음> 거짓말친 거였 <찍을 때>. 까먹었어 아 <웃음> 여기가 소스 자체가 좋아 어, 맞지, 맞지. 그럼 내가 신걸잘못 먹거든 어, 가지가지 <웃음> 어 여기 <웃음> 봐 감자 탄 거. 아 치즈. <웃음> 아, 치즈 뭐 굳은 건지. 치즈 굳어서 이렇게 탄거 아니야? 감자. 아, 응. 치즈가 있어? 어. 이게 치즈인가? 어. 어쩜 음. 아 여기 네. 감사합니다 해. 저거 롯데 타워요? 어. 와, 로데 타워 에가 보여요. <웃음> 근데 건물에 잘 아니에요 바로 보여요 저거예요 저거 요거. <웃음>